빨래 비누랑 완전 똑같아요. 정말, 저 정말 놀랐거든요. 놀랍, 자, 이렇게 약산성을 써주시면요. 모낭충이 살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약산성 환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비누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어, 다음은 여러분들의 세안에 관련된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브랜드를 어,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케이스만 봐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아주 뽀득뽀득하게 화장을 잘 벗겨주는 제품으로 유명하죠. 저도 한 번씩 일본에 놀러 갔거나 출장 갈때 진짜 이거 캐리어 한가득 가지고 왔던 제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뉴스킨에서 나오는 180도라는 제품이에요. 네. 비타민C가 10% 들어있고요. 천연 비타민C가 10%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굉장히 쫀쫀해요. 그리고 수분이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폼클렌징에 관련된 실험을 해드릴 건데요. 어,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수돗물을 받아온 거거든요. 우리 몸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몸이라고 한번 환경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얘는 포비돈이라는 건데요. 우리 어렸을 때 넘어지면 상처 부위에 엄마가 막 발라주셨잖아요. 그래서 딱지를 빨리 생기게 하고 살균 소독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갈색의 액체로 되어 있고요. 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살균 소독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피부를 노화시키는 역할을해요 네, 이걸 바르는 부위를 빨리 산화시켜서 산화제 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나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그 부위 살을 딱딱하게 노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 이 포비돈을 넣으면 노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탱탱하고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포비돈의 갈색처럼 점점 더 거뭇거뭇하고 기미 검버섯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비든을 넣어서 한 7, 80대 정도 되는 몸으로 제가 환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반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런 폼 클렌징을 한쪽에 넣을 거고요. 다른 한쪽에는 천연 비타민C 10%가 들어있는 유스킨의 180도 페이스 워시 제품을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짠 대박이죠 완전 하얗고 뽀얗게 변했어요 와!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처음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김이나 주근깨 이런 색소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백에 대한 거는 정말 리지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순간, 아, 나 이거 바로 바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거품의 양 보이시나요? 이쪽은 거의 한 병을 가득 거품이 채우고 있죠. 이 거품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인데요. 이 계면활성제가 우리는 보통 빨래비누, 뭐 세안제, 퐁퐁, 트리오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체 제품에서 계면활성제는 한 2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폼클렌징에는요. 58% 가까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죠. 그런데 뉴스킨 180도 워시에는 그런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이 가득한 그런 광물성 오일이 있는 제품으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려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계면활성제로 이렇게 피부를 벗겨냈던 거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산성 테스트를 해보면 산도 테스트를 해보면 어, 얘도 강알칼리성 때를 뽀득뽀득하게 빼주는 내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버리는 그런 성질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 굉장히 좋겠죠 세수만 해도 이렇게 하얗게 바뀐다고? 한 번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 피부에서 계속 얘가 이렇게 미백작용을 할까요? 자,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있던 그 까맣게 남아있던 물을 다시 이쪽 왼쪽 편에 180도 워시가 있는 쪽에 부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얗게 바뀌었죠. 네, 얘는 끊임없이 내 피부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피부를 다시 하얗게 환원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한 번이고 열 번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역할을 하니까 내 피부에 어떤 기미나 색소,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를. 계속 내 피부 안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0도, 이름이 180도인데요. 내 피부를 진짜 180도 확 바꿔놔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피부가 비타민을 흡수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이해가 작용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피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흡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제품을 어떻게 흡수를 시킬까요? 보통은 다른 기기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만 비타민이 흡수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온 비타민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런 물리적인 도움 없이는 사실은 흡수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흡수가 될까요? 바로 뉴스킨만의 특허공법이 들어왔습니다 어, 비타민 알갱이 하나하나를요, 모두 단백질 캡슐로 다 쌌어요. 그 특허공, 특수공법으로 인해서 내 피부에서 흡수를 시킨 다음에, 어, 얘는, 어, 내가 흡수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구나 하고 쏙 흡수시켰는데, 안에서 톡 캡슐이 터지고 나니까 비타민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이180도 워시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정말 정말 너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폼클렌징을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가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진짜 내 피부를 보호하고 본연의 그런 어렸을 때 뽀얀 피부로 되돌아갈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